자연스러운 명암을 만약에 이 명암목 가지고도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 은 흐림효과 이렇게 흐림효과를 주면 은 훨씬 칠하기 편합니다 젠장 이거 알파 잠금하고 해야지 안그러면 은저 뒤색하고 다 섞이니까 그거 주의하세요 알파 잠금하고 하세요 그래야지 저 바깥에 다른 색상이 섞이질 않아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아요 <웃음> 아까 그이 색깔로 지금 바로 칠했으면 굉장히 그 간격이 컸을 거예요 와 명함 진짜 이거 자, 그러다 이 중에서 가장, 회색 계열 중에서 가장 밝은 거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요. 이게, 이게, 다른 이렇게 짙은 색깔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흰색 같은 밝은 컬러에는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해줘. 뒤에가 또 항상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기억을 하고 채색을 해야 돼요 안그러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기억을 하고 채색을 해줍, 해주도록 하세요 됐다 <웃음> 귀억기귀딱그 다섯 살 소년의 느낌 나지 않아요? 다섯 살치원좀 많은가? 다섯 살 같지 않아요? 다섯 살안 같아요? 아주 깔끔하게 라인까지 전부 좀 보여요. 이제 아까보다 좀펄나아 보이지 않아요? 고리가 조금 더 비쳐 보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만 만족이다. <웃음> 이 정도만 만족이다. 좋았어. 좋았어. 귀여운 티로엘로 완성 <웃음> 뒤에 꼬리는 안, 일부러 안 그릴게요 저 망토 뒤에 가려져가지고 그려봐 그릴 만한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완성 괜찮네 아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가장 중요한 걸 잊을 뻔했어요 하하하 <웃음> 귀걸이 넣어야지 얘도 귀걸이 넣었어요. <웃음> 마지막에 완성해놓고, 아, 맞다, 귀걸이 깜빡해가지고 또 넣었죠. 하하하. <웃음> 어울린다. 얘는 안 넣었는데. 보통 레이어가 뭐, 많이 분할된 것보다는 적절하게 분할 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또 적어도 조작이, 움직이기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음, 캐릭터당 3, 4개가 딱 적당해요. 이런 부분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웃음> 이런 부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은근히 불편한 게 좁은 부분으로 문양 같은 거 많이 박아 넣을 때 페인트 통틀로 채색을 하려고 그러는데 채색이 안 되면 아직 골치 아프더라고 제가 문양 하나를 또막 소스로 한번 그려볼까 해서 그려봤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문양들이 폭이 좁다 보니까, 채색이 그냥 페인트 통툴 써도 안쓴 일만 못한 거예요. 지금처럼 노가다에서 다브러시로 칠하는 걸로. 그게 더 속편합니다. 이런 게 지금처럼 이렇게 짧으면은 몰라도 엄청 길어. 막 문양이 이렇게 좀, 테두리가 있잖아요. 막, 이게 캔버스에 비해서 례 테두리가 막 가장자로 리 들어가고, 그럼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럴 때는, 음. 그냥 힘들더라도 브러시질 <웃음> 하는 게 속편합니다. 안 그러면 인식도 안 되고, 여러모로 많이 답답하기 때문에, 부들부들 하죠. <웃음> 오, 먹는다, 먹었어. 아싸. 이럴 땐 럭키. 일일이 안치려도 된다, 만세. <웃음> 이건, 이거는 먹네. 조금 더 넓, 넓게 좀 그었다고 좀 먹네요. 아싸. 그림 투점 완성. 하나, 둘. <웃음> <웃음> 이거 그렸어요